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1006회 화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1006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토요일날 1005회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은 대분류 특이 패턴을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 구간입니다. 2, 3, 9, 16, 22, 23. 여기가 현재 5연멸 중인데요. 1회서부터 현재까지, 로또 1회서부터 1,005회까지 6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5연멸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가 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 여기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다음은 아, 로또용지 분석 두번째입니다. 아, 로또용지 분석 두번째는 이륙수입니다. 아, e 이끝수와 e 육수죠. E 아, 여기가 현재 사연멸 아, 중이죠. 사연멸 아, 중이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아, 사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통계자료로 본다면 여기가 필출이죠. 아, 타이기록이니까요. 아, 지난주에 올렸는데 이거 한 그룹이 에, 전멸했죠. 나머지는 다 출했고요. 아,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류 끝에서 필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로또용지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세 번째는 어, 바로 요구간입니다. 어, 10, 11, 12, 19, 20, 20 21, 40, 41, 42. 이 9수가 어, 현재 사연멸 중인데, 역시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타이기록이죠. 그래서 요번 주에도, 요번 주에는 아, 필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또 찾아보시고요. 자, 다음은 아, 로또용 지분석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 바로 요구안입니다. 12, 14, 19, 21, 26, 28, 33, 35, 40, 41, 42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현재 아, 3연별 중인데 아, 로또 1에서부터, 어, 아, 1005회까지 2연멸이 14번 있었습니다. 3연멸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현재 3연멸이 신기록 중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 아, 필출할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두분수인는지또 찾아보시고요. 자, 다음은, 아,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아, 다섯 번째는, 어, 바로 이 구간입니다. 9, 10, 11, 12, 16, 19, 23, 26, 32, 33. 그렇죠? 어, 여기가 현재 어, 3연멸 중이에요.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3연멸이 딱 6번 있었습니다. 어, 4연멸은 하나도 없었어요. 4연멸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가 좋은 수가 있는지 또 여기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800, 구독자 수가 800, 800명이 넘어가면 제가 선물, 선물 하나 해드리겠다고 800명 넘어갈 때, 900명 넘어갈 때, 1000명 넘어갈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구독자 수가 800명이 넘어가면 다음 주에 고정수 한 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고정수 한 수를요. 어, 이따 뒤에서 잊어버릴까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자 여기는 9, 10, 11, 12, 16, 19, 23, 26, 32, 33 어, 여기에서 고정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어, 여섯 번째는 5, 6, 9 주변수입니다. 어, 5, 6, 9 주변수가 어, 필출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여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는 대상수가 대신에 좀 많아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어, 지난 주에는 1구와 2구 주변 수였는데요. 1구에서 1구 주변 수에서 13이 나왔고요. 2구 주변 수에서는 8번이 나왔죠. 어,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주처럼 어, 여기 5구 주변 수에서 한수 이상 또 여기 어, 6구 주변 수에서 한수 이상 이렇게 나왔으면 어, 그.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 여기서 한 수뿐만이 아니고 어 두수 이상도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어 한번 여기 569 주변수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일곱 번째입니다. 불주변 숫자. 불주변수는 매주 올려드리는데요. 이건 출연빈도가 높아서 매주 올려드려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렇습니다. 어, 3, 4, 38, 39, 40, 42, 42, 43, 44, 44, 45, 간단하죠? 간단해요. 한번대에서두개그 다음에 여기 어, 36카로라인과43카로라인에서 이렇게 어, 몇 원수인가요? 총 10수가 되네요. 어, 이번 주에는 풀칠을 수가 좀 간단합니다. 어, 여기 에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까지로 용지 분석으로 또 용지 분석은 마치고요 필출 삼수크롭 이 자료도 참고하셔서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인님께서는 주초에 올려주시는데 이번 주에 벌써 이미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는 제 자료는 목요일날 목요일날 일반 분석실하고 연구실에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석실은 뭐 거기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회원 가입만 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료 참고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로 로또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